배달 잘못 온거 모르시겠죠? 가오가이님은? 아 평생 모르실거예요할수 <웃음> 있다! 아니 100kg라니! 말도 안 돼! 야 인생 최대 몸무게다 아니, 그래서 성공할 뜻을 4 1나 해주셨네. 3만 명이 저를 응원해주고 계신 거예요, 지금? 아니, 솔직히 주변에서 한 10명만 응원해줘도 이게 그저 엄청난 힘이 되는 건데. 3만 명이 응원을 하고 믿어주시는데, 야, 이거 어떻게. 무조건 성공 아닙니까, 이건? 하자.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우. 개장. 뭐야. 왜 불지옥이 왔냐, 이거? 그냥 양념이랑 그냥 순살 시켰거든요 근데 불지옥이 버렸네 고추다대기 연어장 신사 밥도둑 먹어볼까 탄수화물 딱딱 땡기는 이맛 오늘까지만 잘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웅사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음 mm. 아, 야, 비싼 이유가 있네. 야 고추가 이렇게 맛있어? 야야 부피를 적게 차지하는데 밥도둑이네 맛있다 진짜 깔끔한데 매워요 야 만족 게장 가보자 게장 Heute. 야, 게장이랑 다 맛있어요. 야, 아잠 이것도 한번 맛 봐야지. 이거 그 가오가이님이 저번에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. 어뭐 밥이 벌써 이렇게 없어졌냐? 이거 두공 싶은 건데. 이거 맛있다. 여기 이름 뭐였지? 임 임간의 임간의 맛있네. 이 간장 맛이 깔끔 깨끗 개운인데 밸런스가 진짜 잘 맞아요.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하는데 그런 밸런스가 진짜 잘 맞습니다. 이게 보이나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? 이야, 와, 음, 아 맛있다. 이렇게 먹다가 연어장 딱 먹으면 상큼, 개운, 딱 깔끔! 딱 해줘요 가자! 최후의 만산! 할수 있다! 아잠시 이것도 한번 맛 봐야지 이거 그 가오가이님이 저번에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그거 생방송으로 보다가 재밌어서 사봤는데 배달이 잘못 왔어 저는 일반 양념을 시켰는데 불지옥이 와버린거예요 유튜브각? <웃음> 배달 잘못 온거 모르시겠죠 가오가이님은? 아 평생 모르실거요 식감은 익히지 않은 식감. 양념이 좀뭐 돈가스 소스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나고 우리가 막 고추장 참치 막 이런 거 먹을 때 있는 뭔가 캔 특유의 뭔가 그런 느낌 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맛이에요. 이런 유들이 보통은 은은한 간장 맛 베이스에 이 게살 맛을 쫙 느끼는 거라면 얘는 양념 맛을 쫙 느끼면서 게살의 식감을 같이 느끼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냥 살짝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 살짝 있어요. 캡사이신이 들어가 그만 먹어보기로 한다 <웃음> 아 냄새는 완전 고추장 참치 냄새인데?